본인이 응. 신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신이게 무슨 개뿌디 신이야. 이렇게 청춘에 간 조상이 있죠. 조상이 이렇게 몸에 찌어갔고요. 이게 아빠한테 살짝 붙었어요. 아, 그럼 이분을 누군가가 씌어서 지금 이런 응. 행동을 하는 건가요? 빙이 응. 어. 됐다고 쉽게 얘기하면요. 여자 엄청 좋아해요. 땡기. 어. 그런 게빙이가 돼서 더 심해진 거죠. 낯들린 거지. 뭐 50번, 뭐 60번을 해도 이 사람이 성이 안 차는 거지.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의 처녀보살 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사주를 한명 가져왔는데 네네. 이분 사주가 뭐냐 응. 본인이 응. 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응. 응. 과연 응. 이 사람이 정말 신인가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 별당에 선님 왔는데요 어. 근데 이거 본인들 짜증이 하나서 미치겠네 이게 뭐야 이 사주가 왜 그래 아더더워 그 정도로 안 좋나요? 이 사주가 피디아저씨는 뭐이등거 갖고 왔어요? 뭐 이런 걸 물어봐요 저한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내요 이분 신은 맞아요? 신에게 무슨 개뿌리 신이야 그럼 왜 본인이 신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가니까요? 단녀가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요 아휴 진짜 하늘에 지옥 가겠다 뭐가 문제가 있나요? 이 응. 사람은요 악기가 있죠요 어, 어떤 조 악기가 있어 어, 우디가 얘기하는 잡진이라 고 그래요. 잡진. 조상이 저 이렇게 청춘에 간 조상이 있죠. 조상이 이렇게 몸에 찌어갔고요. 이 아빠한테 살짝 붙었어요. 그럼... 귀신이 몸에 씌어서 아, 그러면 이분의 누군가가 씌어서 지금 이런 응. 행동을 하는 거가요 응. 어... 빈이 됐다고 쉽게 얘기하면요. 어... 여자 엄청 좋아해요. 어. 새끼, 새끼. 이분 자체는 그런 새끼나 뭐 이런 게좀 여자 엄청 좋아하죠. 근데 그런 게 빙의가 돼서 더 심해진 거죠. 처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제 맛들린 거지 쉽게 얘기하면. 쉽게 못 끊는 응. 그런 마약 같은 마약 같은 그런 거죠. 성적으로 이렇게 한두 번뭐 이렇게 해서 될일 알아. 뭐 50번 뭐 60번을 해도 이 사람이 성이 안 차는 거지.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거지. 선생님은 이런 손님들이 좀 있으셨나요? 있었죠. 다비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테마 해가지고 낳죠.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지금 씌어 있다? 씌어 있죠. 비니가 되어 아, 있죠. 음. 무섭네요, 되게. 음. 무당이 될자장가요이 사람은? 무당이 돼야죠. 아, 음, 박수나 아, 네.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런 조상에서 많이 타요, 이 아빠야가요. 아, 네. 조상에서 자꾸 이렇게 좋아하는 몸이에요. 우리 음. 무당들처럼. 음. 그신까무디가 있어요. 이 아빠야 음. 느낌이 되게 좋아요. 초. 우리처럼 무당처럼 예언하면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빙성을 갖고 이렇게 꼬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요 높은 사람들도 이 아빠를 너무나 많이 믿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실제에서 그러면 이분의 진짜 성격은 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안 씌웠으면? 안 씌웠으면 사기꾼이죠. 그래. 이 아빠 사기꾼이에요. 말되기 잘해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요 얘기하면요. 다 사람들이 다 믿었대요. 이분 누군지 좀 알려드릴게요. 정명석이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저 아빠야요? 네. 여기 아그 아빠야? 네. 아휴, 저 아빠는 지금 한 번이 아닌데요. 내가 보니까 한 다섯 번이나 그렇게 깜빵이야 가겠다. 이분 현재 모습은 좀 어떻게 좀 보이세요? 여기 아빠야. 어떻게 보면 지금 네모나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보이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철창 이렇게 이렇게 쇠로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 있죠요 아버지, 갇혀있는. 갇혀있어요, 어... 지금. 지금은 이 사람이 어떤 좀 생각을 하고 좀 살고 있을까요, 뭔가? 이 아빠야는요, 또 그래요. 갔다 나와도 또 그렇고, 정신 못 차린다 그래요. 앞으로도요? 응. 어, 그거는 또 조상이 뭔가 휘둘러서 그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하나만 여쭤보고 이거는 끝낼게요. 오. 앞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좀 할까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아빠가 야 사기꾼인 거 알면서도 거기 세뇌당한 게 있어서 아직까지 아.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또 그거를 또교주처럼또 차릴 수 있는 거죠. 신적인 존재라고 사람들이 세뇌를 너무 많이 해서 저 아빠는 깜빡 갖다 놔도 또 그럴게요. 마지막으로 이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어요 그만 재집고 살아야죠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되죠 또 여기서 이렇게 갔다 와도 이 사람을 옹호해 주는 사람이 많아서 또 다음에도 또 나오면 또 그럴 건데 두번 다시 이렇게 재집으면안 되죠